아까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다 얘기하셨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총장님은 규정을 어겨도 되고 뭐 마음대로입니까?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또 그렇게도 합니다라고 규정 규정을 오히려 무시하시고 그럼 그리고 이 규정은 그건 왜 수사가 있습니까? 진행이 돼가지고 이 규정은 왜 있습니까? 지침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총장님이. 지침대로 안 하는데 뭐이 공개되면 뭐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광상훈 사장 만났어요? 안 만나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 뭐 관련 사건이 있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사건 관계자라는 뭐 뭐가 있습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네. 총장님이 서울중앙지검 일때그 시기에 중앙지검과 계류돼 있었던 TV조선과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관련자들 다 무혐의했을 때 수사 라인 누굽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맞죠?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등이 나라들은 헌법의 규정 없이 법률로 그 행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로 둬도 된다. 맞죠? 네, 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예. 음, 여러 나라들이 이법관이 오히려 다수인 사업평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검해보겠습니다 저, 저, 법관들이 법관들의 인사를 받는다고 해서 꼭 내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된다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 의견서에 담겨 있는 내용 사실 그대로라면 유죄가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단한 줄도 아니 단한 글자도 없는 거야. 자백성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혐의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줄이라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씨하고 회동을 가졌다. 사건 관계자와 지검장이 만났던 것. 운영 지침에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형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네. 부분은 각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결정은 한 번은 있습니다. 네, 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은 예. 확인되겠습니다. 그 정부 공식 의견에 동의한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권 예. 침해가 아니다라고 받은 정부의 공식 의견에 동의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의견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니 아, 답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것 같습니다.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아, 것아참 진짜 다만 그때 <웃음> 현장 지휘본부의 문서인데요 DVR이 인양 후 인수인계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VR이 위치에 있었던 3층 선내를 수색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DVR 청와대 해수하려고 등등의 단어가 들린다 냐량면 보시죠 원본 파일을 어딘가에 틀고 재촬영한 영상을 제출한 겁니다 복원된 데이터하고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가 다수 다른 곳에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가 될수 있도록 법원장실에 있는 가구 제조사가 뭐예요? 모릅니다 책상하고 소파 같은 거는 맞습니까? 회사 맞습니다. 예. 근데 퍼땡땡이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상세내역 저희한테 주신 이 상세내역이 가짜라는 거예요. 살수 없는 회사의 제품 사고, 어떤 회사 제품 산다고 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 사고,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 체결하고 수의계약 체결한 거 공개도 안 하고 다 규정 위반입니다. 다 규정 위반. 이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TV 조선이나 조선일보가 감사에 대한 보도를 엄청나게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게 뭔가 진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 감사 관련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수많은 오보의 연속입니다. 그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면 잠깐만요. 내부...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면 오보를 저렇게 단독이라는 것으로 수많은 그 오보가 나왔다면 감성원이 그걸 바로 잡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아, 아... 매우 유감스럽게 네.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사건이 그렇게 가벼운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이거 실수다.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할 안할 거다 우리는. 왜?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철북 여성이 두 차례 성폭행 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보호 조치를 할수 없었다. 그런 명문 규정이 없어가지고 신변 보호 조치를 할수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변 안전 조치 규정이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이 조치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안고 있다. 이 조항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범죄 동기라든지 범죄가 나은 피해 같은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무겁게 처벌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제가 봤더니 피해를 입은 편의점 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법조항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액의 식료품 등을 저... 반복적으로 재치하는 사들이생기역던 재건이 사건 자체가 국가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조정 공고를 했어요. 이 조정 공고를 국가가 수용하는 것이 전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법원의 조정 공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원의 조정 공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